가서 와가지고. 이치기위해야이치에 가서 이렇게 가서 이 가서 이치는에 가서 이에 가서 이치기에 가서 이치기에 가서 이치가 이치기에 서치 가서 이치기에 가서 이치기에 가서 이치기가이렇게 밑으로. 이 가서 이저 밑단부터 이여야되겠서그래서이치기뜯어내이습니다 우리는... 했거든요. 바꾸려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으면은 박아서 두머를를 달면은 여기가 잘 나오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찢어가지고 원단을 갈아내도 되는데, 이렇게 찝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볼륨도 좀 살아나고, 제대 감쪽같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외로 괜찮습니다 안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박아져가지고 나중에 여기를 여기를 먼저 박고 여기하고 위부분 이게 이부분이요 위부분하고 위부분 위부분 표시가 나오죠 이것을 안으로 이렇게 바꿀거에요 바꿔나서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달아가면서 바를거에요 그가지고 여기를 받기 전에 여기를 먼저 봐가지고 달아진 부분이 있 부분. 이 달아진 부분을 박아주겠습니다. 박아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그렇죠. 여기는 그냥 박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지, 이기여 어떻게 가봐야 되나? 이렇게 가면 되 Yes. 중간중간 이렇게 걸어 중간 가가지고. 이 하고. 아중 밀리지 마라고. 지금 핀은 벌어졌수니까겠죠 핀을 다 꽂을 수는 없으니까. 잠시만요. 중간중간. 고장이 니 고장이 돼. 고또이단고중이나 고장이 돼. 고장이 고장 주준 거예요. 여기 찍 이지 마라. 그래, 갖고 여의 로 그냥 지나 가면 됩니다. 시작해서 그냥 지나가면 여0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0이있 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메리크 같 은, 약간... 겨주는데 지금 중간중간 중간 이렇게 묶어져서 괜찮습니다. 바늘 위로 그대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바늘이가 충발이 이렇있 <목소리도> n 힘만 빼버리면 되거요 2500은 부 이렇놓습니다 그래, 한 번에 쫙 치면 나가거든요. 그래. 얘기할 때는, 이, 이렇게 보면은 이 시접이 안쪽으로, 밖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안쪽으로 약간 대각가게 해서, 여기 박아줍니다. 나중에 이제, 손으로 하고 나서 이 뜯어낼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소, 손으로 이거 시치기 좋게끔, 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게 들어가는 데요이 정도 서꺾 이만큼이 꺾 선이거든요. 여기 끝까지. 주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후에 이쪽은 다달았고요호크 이렇게 다 달았는데, 구멍 뚫어서 두개 달으면 되겠죠. 이호에 맞춰서 이쪽 에치를다 하는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판에다다 다 하는데, 여기도 여기 있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구멍을 두개 뚫습니다. 이 쌓인 만큼만 구멍을, 이거 찢지 말고, 가위로 찢어놓으면 나중에 꾸며줘야 되잖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틀어서 뺍니다 이렇게 손으로도 빠져요 여기다 넣고 지금 이쪽에서 구멍을 두개 뚫어놨죠 이. 이걸 이렇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뺍니다 이렇게. 이렇게 뺐잖아요 그럼 원상태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이걸 집어넣고 이거 넣고, 이렇게 해서 온 상태로 돌렸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이어넣고 지금 나갔잖아요? 밖으로는 안 나가죠. 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구멍을 했으니까. 구멍이 별로 안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해놓으면 잘안 보입니다. 이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위로 약간 당겨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되겠죠 뜨는 상태에 세금을 꾸며주면 됩니다 밑으로 나가지 않게 그럼 이쪽은로다안 빠지면 되니까 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여게 있고, 만져보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구멍이 전혀 안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싹 뜯어내고 나면은 되겠죠. 그러면 후구가잘 맞나 안 맞나 일단 채워봐야 되겠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벌려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눌렀을 때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감져봐야 돼요. 네. 이렇게 딱야려놔야요 네.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건 두 개만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뭐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마네킹 입혀 보면은 네. 하나 해주면, 해주면 더 좋겠죠. 문제는 네. 시간당비라고 하겠습니다. 대충 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무리만 하면 되고요. 일단 단추를 풀고 여기를 이제 아직 소면은 재단도 안 했고, 이쪽도 안 했잖아요. 일단 밑가시부터. 이건 밑가시라고 하면 돼, 너너로. 여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게끔 지금 이게 이제, 호크 달았고요 이게. 달았고, 다 여기를 떠줬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한 바퀴 이 위잉 윙 돌아가면서. 그리고 소매도 예 보면은 이렇게 훨씬 되어 있었는데, 한쪽을 막아가지고, 음 1인치 반 정도 소매 기장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 쪽에도 좀큰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미싱으로 그냥 박아줬습니다. 안 잘라내도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걸리적거리면 이렇게 잘라줘도 됩니다 잘라주면 털이 기어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아까 지금 이 두꺼운 실로 박았기 때문에 쭉 뜯어내면 뜯어집니다 쭉 쭉 뜯었죠. 내가 이제 실만 빼내주면 되겠죠요이주게 뜯어 주기 전에 스팀을 주지 않고 아이론을 한번 다려줬습니다. 쭉 빼내면, 쭉 빼내면 되죠? 약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손질하면 이렇게 싹빠지 솔로 이렇게 그래서 쭉 하면 이제 빠르시 나오죠 이렇게 거의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태가 개수술 후에 상태 좋아졌죠 여기가 시커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응 이것도 이제 손에도다 지금 안에서 했습니다 더듬어 줬으니까 마네킹에 한번 입혀 보고 나서 우라를 박아 가지고 여기다가 뜨겠습니다. 이 모양에 맞춰서 쭉 떠주면은 떠주고 뒤집어서 섬에하고 밑단만 뜨면은 이제 끝이겠죠. 일단 상태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마네킹에다가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상태를 보기 위해서 지금 아침에 봤을 때는 여기가 완전히 달아가지거나 할가이안 있는데 손질하면 싹 없어지거든요. 음, 음, 음, 손질하면 없어질 때. 아, 볼게요잘 맞지요? 상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소게정해놓게고요 나가라는 로 하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소지가 많요 많이 달았었는데 지금 이것은 좀 지금 티가 나 붕뜨는 맛이 좀 있죠 이렇게 한번 잡아줄까요?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붕뜨는 맛이 있어서 이렇게 박아놔서 이렇게 떴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원판을 다 만들었거든요 모라을 했는데 모랄을 이렇게 편으로 찍어놨거든요 선으로 떠주면 하면 되는데 너랑 항상 대중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분이 이 정도 있어야지 나중에 옷을 만들었을 때못면안야 됩니다. 땡기면 이렇게 크게 땡기 올라가잖아요. 항상 여유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태어도이 정도만 돼야 되는 이게 좀땡기는 가지고 이 정도면 이 괜찮은데 이렇게 여분이 있어야 돼요. 손으로 다떠주고 솔긴만 하면 세팅 되에서솔긴만 하면은 해수 이, 거요 하면은 이것을 때 여유가 없으면 땡겨요 몸판이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